어, 이번 1월에 발매되었던 별이 되지 않아도 돼 라는 노래예요 이 곡은 어, 제가 한참 곡이 안 써질 때 진짜 답답한 마음으로 써서 나온 노래인데 어, 생각보다 이제 그 공감을 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조금 힘듦을 힘듦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위로 받을 일도 참 많고 힘든 일도 참 많지만 그때마다 이제 노래를 들으시면서 네. 스트리밍 하시면서 방북 하시면서 빌딩 하시면서 네. 네. 네. 컬러링도 하시면서 빌딩 하시면서 빌딩 하시면서 빌딩 하시면서 빌릴 하시면서 시면서 you. Yeah. Yeah.